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은 일간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 내년 이민년에 어떤가.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취직 준비 혹은 승진의 준비를 승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 병화. 자 그러면 병화는 일단 특성을 알아야 한다. 뭐냐? 병화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 태양을 상징해 주지 태양을 상징해 준다. 그럼 태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평화 태양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물을 생육한다. 그러니까 뭐냐? 오행상으로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으로 목의 유물을 잘 보아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태양은 만물을, 만물을 생육을 시켜주는 것이 이문다는 걸을 이야기해 주겠죠. 만물을 생육해 준다. 그러니까 기르겠죠. 그 다음에 병화의 특성은 뭐냐. 만물을 키워 주는 것도 있지만 얘는 빛으로서의 식물을, 식물의 결실을 이야기해 주죠. 결실을. 절실 자체를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빛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살균. 우리가 여름철에 햇볕에 이불을 말죠. 널고 말려서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이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행상 목의 유물을 먼저 봐라. 오행상 목, 간목과 을목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목이 있으면 병화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것이 없으면 병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망설이고 헤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목의 유물을 봐라. 사주 원국에 있는가, 대원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봐주한다는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병 뭐냐 태양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강했으면 좋겠다. 햇빛이 좀 짱짱했으면 좋겠다. 가을철이다. 가을철의 태양과 겨울철이라면 같은 태양형에도 똑같은 한낮, 한 예로 오늘 같은 날도 지금 햇볕 밖에는 햇빛이 짱짱 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좀 춥고 두터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햇빛인데 한 여름철의 병화는 정말 덥고 뜨겁고 한 겨울에는 태양이 빛이 있지만 은 빛이 있지만 은 그래도 피침스의 역할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병화라면 모양상 목이 있어도 얘를 자라게 하지를 못하는 특성을 있다.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목이 있긴 있지만은 가을철, 겨울철은 이 병화가 빛을 줘서 얘가 생육하지를 않습니다. 자라지를 않아요. 봄과 여름에 봄에 자라지. 그러니까 단지 빛을 뿐이지 이때는 가을, 겨울생의 목화를 갖고, 와야, 목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앗대를 기다려야 한다. 시기를 기다려서 해주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예를 들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월이다. 이제 갑자다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얘가 인성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인성.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가짜야. 그럼 병화가 이 인성 자체가 공부를 이야기해주는데 겨울철 위에 나무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아무리 다그친다 해도 얘가 예를 들면은 자대원과축대으을 간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인대원에 갔을 때 얘가 뇌가 열리지 이 축은 아무리 얘를 얘를 닦달한다 해도 공부와의 기운이 약하다. 얘는 얘가 축대원이 7이다. 17이다 했을 때 7일세에서 17세가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과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즈음인데 축이 뚫으면 이병화에서 아무리 이 자식을 온갖 학원을 닦달하고 키운다 해도 학원을 보내고 얘를 키운다 해도 얘는 성장하는데 더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명리는 이런 경우는 때를 좀 기다려서 이 아이를 이때 엄청난 투자를 해서 키워주는 게 낫지 이때 돈을 들여서 이 아이를 키워주는 것은 별로 효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마음껏 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야 기도 꺾이지 않고 또이 시기가 됐을 때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 중입니다. 변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일단. 목의 기운을 봐주라. 그리고 강한은 좋겠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내년 이민년에 어떤가? 내년 이민년에 병환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민년에 들어오면은 뭘 먼저 알아야 하냐? 뭘. 자 이민년입니다. 병 자체 일가를 갖고 있으면 일단 사주가 신강하면 좋습니다. 신강하면 봄과 여름생이겠죠 일간 병화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가을철에는 술월 태어났을 때좀 참고해볼 편은 있다. 신강했을 때 이미 들어면은 얘일서는 예, 편관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냥 용어로서 병이 인수를 만나면은 얘를 강휘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휘 서로 상자에다가 빛을 영자를 이야기합니다. 강휘상형 이것만 잘 알아라. 강휘상형 여기에 답이 다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이게 지금 고세에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강휘상형 다 알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일간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민년의인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병이 인수를 만나게 되는 강이 상영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강입니다. 이것은 휘휘 빛날 휘 비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서로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비칠역자입니다 강에 비친다는 거죠. 서로 비추어서 힘을 극대화시킨다 서로가 상호 보안관계가 있다는 걸이야기해 원래는 병화와 임수는 서로 상충하는 거 아니냐? 서로 상극하는 거냐? 당연히 화와 수의 부분이니까 서로가 상극이죠. 상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 상충이 일어나는가? 또 상충이 아닐 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상충이 아닐 때 강의 상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때 상충이 이루어지냐? 얘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얘가 약하게 들어올 때, 그러면 얘가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화다 수중에 의해서. 화가 많으면 수가 당연히 증발이 되겠죠. 화다 수중. 이럴 땐 증발이 되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상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많다. 수의 기운이 많으면, 뭐냐, 화기운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수가 많다. 그러면, 수가 많으면, 화시이 되겠죠. 수가 많으면, 화시 이때 이것을 병임을 상충으로 보는 것이고, 그 나머지, 조후가 이루어질 때,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감이 상령이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감의 상령이고.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태양이 있는데 바다, 호수를, 바다가 호수를 쫙 비칩니다. 빛을 비추면 강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요. 반사되겠죠. 이 반사되는 부분을 우리가 거울로도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빛을 가지고 거울을 비추면 거울에서 빛으로 쫙 멀리까지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걸 가지고 거울 갖고 많이 놀았습니다. 이 비춘다는 것은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최고의 자기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니까 네가 호수에서도 햇빛이 쫙 비칠 때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이 병화로서의 역할은 최고의 역할이고 얘를 받아주는 임수로서의 역할도 최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서로 상 비춘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강의 3년일 때 첫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내년에 병화가 인수를 갖고 있으면 저는 10중 8구 10명당 8명 정도 저는 내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괜찮다 이렇게 과언할 수 있습니다. 단이 하나만 갖고도 어떤 경우 사주가 심강한 경우 심강한 경우에 내년은 거의 합격 기운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무 사주 상으로 수기운이 많다. 금과 수가 많이 있다.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민이 돌을 때도 그때도 합격의 기운도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주에서 원래 이병안은 가을철과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들은 힘이 약하니까 그런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고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수많은 검증을 해보니까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들어올 때는 합격기용을 하더라. 특히 내년에 인 자체에서 조금 그래도 얘가 여기에 장생을 하니까 사주에서 가을생이어도 겨울생이도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원래 병과 인문 사주에서 일간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천간에 사주 원국에서 사주 원국에서 무토와 키토가 없애 원래 좋습니다. 자 병화를 갖고 있는데 무토가 있거나 병화를 갖고 있는데 키토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 인수가 들어올 때는 얘네들이 얘네들이 기토, 얘는 기토 타기로 완전히 탁해진다는 것이죠. 인수가 기토를 만나면 흙탕물이 되는 거죠. 흙탕물이 되면 병화가 비추는데어도이 흙탕물에는 반짝반짝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그때는 별로 좋지가 않다. 합격, 승진 이런 기회은 얘가 가능한 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무토도 뭐냐. 얘도 무토도 얘들 인수를 막죠. 그게 그러니까 막으니까. 그걸 하니까 때로는 얘를 산으로 보는데 막그니가이 병화로서의 이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토와 기토가 있는 것만큼은 그래도 걸러내보자. 시험은 합격은 승준이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무토 기토가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참고해볼 필요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기운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승진, 공무원시험, 합격, 아니면 취직에 관계된 부분, 원래 강의 상영이라는 것은 강의 상영은 큰 시험, 큰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취할 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됩니까? 아니면 장관이 됩니까? 대통령이 됩니까? 어떤 큰 그릇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시험과 어떤 그런 승진과 중요한 기운에서사고시 합격을 할때이 강의 상용을 쓰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보험들 합격하느냐 아니면 운전면허가 아니고 보험에서 치료를 시험에 치료를 하는데 이걸 갖고 합격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갖고도 질문 한 사람 많습니다. 운전면 합격합니까 못합니까 이렇게 운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큰그큰 큰 기운 큰 기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강위 상영이 담을이야기줍니다 이게 고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병과 힘을 이야기를 했느냐. 종재인의 이야기는 서로가 반짝반짝 비춰줄 때이 병화로서의 역할이 가장 화려하게 역할을 하더라. 자기 역량을 가장 화려하게 발휘하더라. 가장 높 최고위에고지직에 최고 고위, 오를 수 있을 때를 강의 상영이라 하는데 그런데 공무원 시험도 제가 많이 검증을 해보니까 공무원 시험에도 강의 상영이 이직되면 해 대부분이 합격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혹시 병화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사주가 기토와무토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신강한 사람, 신강한 상태에서 내년 이민연 자체는 저는 공무원 시험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가을철, 겨울철이라면, 가을철, 겨울철이라면 조금 약하나. 그러나 제가 오랜 살또 그것만 검증했지만, 이 인이란 글자가, 이민연의 인 자체가 얘가 그래도 힘을 갖고 들어오니까, 힘을 갖고 애를 키해주니까 그래도 이인 병화 자체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받더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근데 사주에서 신이 있어 가지고 사주 원국에 신이 있어서 인신 상충를 뗀다면 이건 조금 약해지겠죠. 이런 부분은 좀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년 이민년의 병화는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시험과 승진과 합격의 기운이 승진. 합격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저는 이 병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참고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병화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딱 일간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벌써 답이 나오겠죠. 이 아이가 일찍 공부에 두각을 발휘할 아인가? 이 못할 아이가? 나중에 발휘할 아인가? 이그 능력이 없, 나중에 발휘할 아이를 너무 이 아이를 쪼아대면 공부에 대해서 일찍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공부에 대해서는 절레절레 고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리를 통해서 자세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병과 입의 관계는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병화 내년 200년 어떤 건가 여러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